오빠 기 7이 나왔어요. 네. 아, 이가 두 개잖아요. 네. 아, 이거를 쉽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. 아, 네. 거듭제곱은 네. 같은 수나 네. 문자로 네. 여러 번. 곱한 음. 것을 쉽게 나타내는 거예요. 아, 네. 우리가 음 자주 쉽게 이걸 나타내면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음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네. 근데 여기서 이와 이의 거듭제곱을 나타냈잖아요. 네. 근데 이